일단, 이거, 피드백에서 내가, 일단, 이레 들어가고요. 어, 근데 너무 잘 먹었다, 면 이거. 어, 근데 하지만 상대가 싸먹으면서, 개선해보는 부분이죠. 이런 바텀 터졌어요. 아 어, 근데 이거, 이거는, 와, 이건 진짜 터졌다. 와, 이건 진짜 터졌다. 터졌다. 상대는 캐넨이고요. 우리 그, 공략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제가 이거 상대법은 그냥 스킵을 할게요. 그냥 케넨은 EQ 둘다 맞추는 순간 클레드가 유리하고 EQ 중에 하나라도 안맞으면 은 케넨이 이겨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각이나 이런 피지컬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어떻게 게임을 굴릴 것인가 일단 라인이 크죠 라인이 크고 엘리스가 밑동선이긴 한데 엘리스가 탑을 올까요? 과연 오지는 않네요 가이길 먹네요 그럼 혼자 해야죠뭐 다른때 이레벨 살만해요 너무 좋다 이거 잘했다 어, 너무 좋다 이거 이러면 이제 바로 집가야겠죠 대충 치다가 타고 가려고 하는 건가? 아 탄거 와 잠깐만 텔 타고 잠깐만 텔 타고 오는걸 한번더 한다고? 이 누구 판단이야? 와 이거 판단 너무 좋은데? 와 렉사이 심지어 보였어 렉사이 보였으니까 지금 이거 오류 때문에 안보이는 텔 탔어요 여기다가 지금 저기 여기 와 근데 이마이 맞췄고 와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아주 퍼펙트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딱히 피드백 할게 없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닉네임만 가리면 거의 SALBO죠. d 이보 이렇게 되면 이제, 패를 들고 있으니까 이걸 좀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여, 여지가 없긴 해요. 약간 앨리스랑 같이 각을 봤던 것 같은데, 뒤에 앨리스 섰거든요 근데 이게, 아유, 이게 관전렉이 있네, 약간. 근데 이, 만약에 나는 솔직히 좀그 생각은 해. 이 궁이, 이따가, 정글 들어가서, 분명 이걸 라인을 밀고, 정글로 들어갈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정글로 들어갔을 때, 궁이 쓰였으면 어땠나, 좀 아쉽기도 한데, 근데, 트라이 자체가 좋아서, 결과적으로 손해지만, 해볼만한 시도긴 했어. 근데, 클리, 뭐냐, 캐넨 2를 생각하면은, 더 길게 썼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긴 해. 그냥, 궁을 맞아, 궁이 맞았으면, 방금 캐넨은 죽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엘리스가 탑을 보죠. 죽었다, 이거. 못 버틴다, 이거. 캐넨이 다이브에 진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봐야죠,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이제 에코랑 렉사이 오는데, 그걸 뺀, 뺀다면? 그럼 게이득 진짜. 이러면 게이득 근데 이러면 하나 참고는 해야 돼. 방금 큰 라인을 탑에다 박고 이거를, 봐봐, 도면을 렉사이가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앨리스가 킬은 먹어서도 경험치는 렉사이가 앞설 수밖에 없어. 이렇게. 6렙때오렙이될 수밖에 없어요. 미니언이 요즘은 정글보다 경험치가 더 높아서, 이렇게 렉사이가 6렙 찍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건뭐 그냥 한번 빼주면은, 다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들어올 때 이렇게 앨리스가 빼는 게 진짜 현명한 거야 그냥 이거 한턴 빼주면은 그 다음 턴에 클레드가 다시 이 라인을 정리하고 상대 정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도권 잡으면서 한턴 그러니까 턴은 한턴 내주고 다시 내타인 내가 쓸때 가져오는 거지 일단 바로 전력 치는 거 발견했는데 2대 3이죠 아직 2대 3이에요 천천히 해야 돼요 싸움 봐야 돼 싸움 이때는 싸움 봐야지 이것도 약간 여기서 형들이 상대 전령이나 바로온이나 용을 치고 있을 때좀 먼저 들어가는 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상대가 치는 걸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정글 믿으면은 우리 정글믿드를 찾아야 돼요 딱이 시점에 내가 알려줄게 딱이 시점에 치는 걸딱발견했어이 순간에 어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이, 얘네들 어디 있는지 얘네들 올 때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은 들어가는 거고 시간을 못끌것 같으면은, 눈치 보는 거야, 계속. 이걸, 이걸 주더라도. 이걸 주더라도 얘네 세명 먹으려고. 왜냐면 지금 혼자 들어가 봐야, 나 혼자 죽고, 정글미드, 와도 3대2가 되기 때문에,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한 거야, 이거는. 근데 피 관리 좀 해줬어야 되긴 해. 이러면, 이러면 뒤 그냥 보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 싸움 보는데, 이거, 이거 이겨야죠, 이걸. 아.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관전버거 때문에 안 나오네. 이거 봐봐. 관전버거. 얘, 얘이 e 스킬도 안 보이고. 그래도 파이크가 나이스하게 합류해주면서 하나 데려가긴 했는데, 이래도 기분 나쁘죠? 진짜 기분 너무 나쁘죠? 페네까지 죽여야 돼, 진짜. 나이스. 이런 뭐. 아, 근데 이거 탐시계망치 같네? 전 약간 이길 때, 그니까 러 내가 라인전 확찍어누을때 탐시계망치 하는건 솔직히 이거 미니맵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 만약에 라인전이 반반이면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에요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그면 돼. 굳이 범위를 표시하면.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기면 이길수록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넓어지냐면은 여기까지 딱 넓어질 수 있어, 여기. 여기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미니맵을 봐요, 미니맵.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 범위가 될 수가 있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라인을 다 밀어 넣고 라인을 박았을 때 상대가 그걸 먹고 다시. 도로 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이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거든 이정도까지는 왔다갔다 할수 있는 시간 더 범위를 내피는데 도와주는 템이 티아멧이라서 아, 그게 좀 아쉽긴해 솔직히 지금 클레드가 범위는 이정도인데 원래는 이정 티아멧이 있으면 이정도가야 되는데 탐식의 방치라서 이정도로 죽은거예요 지금 우리 똥개 있잖아 똥개들 골목마다 오줌싸고 다니잖아 그런 것 처럼, 클레드도 약간, 정글 들어가가지고, 오줌 싸고, 여기다 오줌 싸놓고, 여기다 오줌 싸놓고, 여기다 오줌, 싸놓고, 여기다 오줌 싸놔야 되는데, 살짝 영역포시 못해놨잖아, 지금. 닦가먹처럼 자, 그래서 여기 중간 점검. 게임이 지금 불리해요. 지금 탑, 이건 탑만 이기는 상태, 거의. 앨리스랑 클레드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 클레드의 상태. 이거 한번 볼까? 클레드가 미드를 가는 근거. 첫 번째, 미드에서 한번할것 같으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동선상 손해지만, 상대 캐넨도 라인을 반 이상 넘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라인을 다못 밀고 갔죠. 근데 내가 해 보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한테 맞추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해야 돼. 이게 내가 잘 컸을 때 이걸 그러니까 라인을 빨리 밀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이 이쪽에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하면은 분명히 서로 테러를 타고 합류를 할거고 그 제일 잘큰 클레드가 뒤늦게 도착하는 거면은 솔직히 그잘큰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잘큰 애가 가장 많이 핑퐁을 끌고 못큰 뭐 애들이 그거에서 주워먹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롤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타가 열렸을 때 클레드는 후벅치급 타야 되고 라인은 다 타고 이걸 타더라도 라인은 다 먹고 타야 될거 아니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타면 터지고, 타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방금 약간 예측 지렸다. 제 말대로 되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게임 터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거의 이제 미래가 없는 거지. 이제 용 나오면 용 주고, 바로, 왜 용, 전령 나오면 전령 주고. 미드 돈다 다 까이고, 미드 밀리겠네 심지어 2차까지는 못을것같은 그러니까 이럴때, 이제 이럴때 그건 다시 멘탈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게임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게 탭 탭을 눌러봐야 돼 탭을 눌러서 누가 돈 많이 먹고 누가 잘 컸고 누가 못 컸나 그런걸 봐야되는데 지금 캐넨이 아직 망해있죠 사이드 주도권 아직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사이드로 가야돼요 한타 절대 할 생각하면 안돼 한타는 죽어도 할 생각하면 안돼 아, 아깝다. 한번 한네번 터졌으면 이거 몰랐는데. 어, 근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해요. 이러면 여기서 또 비비네. 어, 근 팀이 이렇게 해 주면은 이래도 그냥 사이드 가면 돼요, 그냥. 이거 미드 갈 필요 없어요. 사이드 이거 빨리 밀면 돼요. 아니, 이길 때는 그냥 <웃음> 이기는 게 따라가면 돼. 텀에서 라인전이 끝나고 미드에서 애들 막고 듀오가 서로 신경전 할때난 어디 가야 되냐면 상대 이기는 챔프 골라가면 돼요. 쟤는 이기잖아. 에코도 클레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애 따라가면 장점이 뭐냐면 먼저 밀 수가 있어 먼저 밀어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두번째로 얘가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지는걸 아니까 탑에 있다가 바텀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나는 라인을 밀어놓고 따라가도 늦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바텀에, 바텀에 섰던 다른 뭐 미드나 원딜 애가 탑으로 와야겠죠 그렇게 라인을 서로 바꾸는 시간동안 미니언이 박혀서 손해를 본단 말이야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그 박힌 미니언들이 여기서 다시 만나면서 미니언이 쌓였을때 우리팀으로 와 그러면 우리팀은 다시 바꿀 동안 손해가 없어지는거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케넨이 나한테 져서 바텀을 간다 했을 때 케넨은 성장상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바텀 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근데 바꿔주는 애가 성장상 문제가 생겨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긴 해 왜냐면 상당히 그것도 많고 그게 변수도 많고 하긴 한데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게 하나가 있네요 1차가 너무 빨리 밀렸네 1차가 밀리면 안 좋은 점을 또 설명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또 우리 형들 첫 번째로 균형이 깨져요 어, 어떤 어 느낌이냐면 우리 본진 뚫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평양 뚫렸는데 안시성에서 안시성 전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평양 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팀은 여기로 이렇게 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상대팀을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탈수 있단 말이야 평양에서 안시성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시성에서 한 100만명 막아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이브 당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 용 싸움할 때 약간 전략적 유충지 드래곤이나 바론 용을 그러니까 드래곤이나 전령이나 바론 싸움할 때 1차가 있으면 여기 시야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면 하 여기서 물리더라도 1차가 포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로 슬쩍 빼면 되는데 1차 포탑이 없다고 기준을 하고 시야를 잡으러 간다고 봅시다 한번 여기를 박으로 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보여줬으면 도망을 가야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되냐면 1차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돼요 여기까지 더 멀어져버렸죠 일단 인원이 상대보다 적으면 나갈 수가 없게 돼 여기 이, 이 이상을 이 라인 이상을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인원이 상대보다 적으면 상대는 상대보다 인원이 적어도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어 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일적으로 빼면 그만이니까 그런 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야 싸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시야 싸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니랩을 보고 판단해 보자 상대가 바위계를 먹었는지 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더 정보가 줄어들지 정보가 줄어들면 텔탈할 수 있는 각도 줄어들죠 텔탈할 수 있는 각이 줄어들면 아까 여기서 일어났던 한타각이 나와 버리는 거야 공간적인 문제에요, 공간적인 문제. 하나의 그거야, 전체야. 아, 이것도 잘랐으면 좋았는데. 까비. 용 쪽에서 하다가 손을 봤어요. 그럼 정글 잘렸으니까 이제 연쇄로 계속 죽어 나가고. 케넨, 케넨도 좀 현명하게 한게 사이드에서 못 이길 걸 아니까 사이드 포탑 하나 내주고 원자 합류해서 이득 보는 거 이거 좀 좋았다, 케넨. 약간 형들도 말렸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케넨처럼. 그건좀 설명을 많이 하고 갈게요. 만약에 내가 게임이 말렸으면, 굳이 상대랑, 이렇게, 여기서 업으로 바에는 먼저 합류해서, 이렇게 각이 보이면, 얘, 봐봐. 케넨 입장에서 보자 여기서 먼저 합류해가지고, 이게 사실 케넨이 뒤에 넣은 거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인원이 밀리다보니까 우리 탑은 탑이 있고 상대 탑은 여기있다보니까 우리 팀 입장에선 빼야돼요도망가야 돼. 근데 빼다보면은 뒤통수를 진짜 엄청 얻어맞는단 말이야 그럼 빼다보면서 맞으면서 더 이제 싸움이 가능성이 없어져 그러면은 탑 테이 각도 사라지고 빼다가 맞으면서 죽을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거야 이제 근데 한명 두명 죽기 시작하면 그게 줄줄이 터지는거지 이제 대빼고 가러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서포트 백업 갔다가 원딜이 죽으면서 원딜 빼업 갔다가 정불이 죽으면서 정불 빼업 갔다가 탑이 죽는 약간 연쇄사건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게임이 그냥 터져 있는 거죠 캐넨처럼 하면 돼요 말렸을 때